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현 정부의 노동 정책으로 노동 관계 사항에서 하루가 다르게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창업을 다시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들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노동법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을 것같다 우리나라의 노동 법률 중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노동법률의 전반적인 개념의 이해를 통해 개별 노동관계에서 기본적인 사용자로서의 권리, 의무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률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 제정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민법에서 일부 고용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에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하는 부분 이외에 근로자와 사용자 개별 관계에 대한 자치규범이라고 할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도 법에서 강제하여 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법에서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노사 간의 자율적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장 먼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원칙인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 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이 법을 이유로 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임의로 낮춰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식대와 교통비를 임금 외에도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 법에서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것을 이유로 식대와 교통비를 임의로 지급을 중지하거나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주던 연차 유급휴가도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법에서 정하는 기준만큼 휴가일수를 줄이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조를 위반할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별도의 벌칙조항은 없지만 그 차이만큼의 채불임금에 따른 벌칙적용 및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해당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쉬운 사례는 최근 국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에서 정하는 최저시급을 위반하여 체결한 임금계약은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재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 제3조를 위반할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지만 그 차이만큼의 체불임금에 따른 벌칙 적용 및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즉,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동거의 친족인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이해준하는 기준에 의거 동거의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예를 들어 부모님과 형제자매 등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과 다른 일반근로자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혼재하여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이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친족을 포함한 전체 고용인이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산정되다 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조항만 적용하면서 제46조의 휴업수당, 제51조 탄력적 근무시간제,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제55조 제2항 휴일 대체, 제23조 해고의 제한, 제28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적법하게 준수한다면 해고의 자율성이 일부 보장되고 근로자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 제한되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의 노동의 유연성 확보에 좀더 중점을 둔 것이 아닐까 사려됩니다. 과거 경영했던 기업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금품 정산이 되지 않아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는 대부분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포함되는데요. 직원들과의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한 민사배상만의 문제가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재창업자가 정부기관의 제도전 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재창업 사업 아이템의 발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낼때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임금채불 문제를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최당금 제도를 통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문제는 직원들의 체불청산 문제와는 별론으로 반의사 불벌죄, 즉 직원이 취하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초노동질서 확립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도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노무 관련 분쟁 시 대부분 근로계약서로 인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음을 볼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후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필요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정 근로시간 휴가 휴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한 일부 사항은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의 필요성 및 한시적 고용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호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할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서면명시 범위와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일부 상이한 점이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근로계약서의 교부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는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동의, 취업규칙 운영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 열람 및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근로자 개개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수적인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쉽게 간과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해당 부분을 모두 체크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사 및 복무관리를 할수 있을 것이므로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경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형사처벌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앞에 임금체불 사례와 반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즉 직원이 취하를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직원 채용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채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직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게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개인 대표자에게 구상하기 때문에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책임은 남는다는 사실 또한 재창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 중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며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50%씩 부담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장에서는 비용을 이유로 또는 근로자 요구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으나, 4대 보험의 가입은 각각의 법률에 의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개인의 요구 또는 판단으로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사항이 아니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4대 보험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일부 공무원 및 군인연금 또는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지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외에 다음의 사항은 가입이 제한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중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도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지만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무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 소정 근무 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주 포함한 모든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자를 포함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 또는 일용근로자이면서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단순하게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직원들의 4대 보험 관련 사항을 정리해 두시고 추후 법 위반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재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노동법에서 정하는 노동관계 전체를 다 짚어드리지는 못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니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꼭 기억해두시고 근로자를 고용할 때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사 노무관리를 하시는데 참고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리콘밸리에선 보통 7번, 8번씩 재창업을 통해 성공시킨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재창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